광덕산 정사 진짜 멋지다 어, 광덕산 시작 천이 치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장군바위로 갔다가 능선을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한 7km를 조금 넘게 산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주문을 지나면 이렇게 멋진 느티나무가 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란대장입니다 저희는 오늘 천안과 아산 사이에는 광덕산에 왔습니다. 광덕산 정상의 높이는 몇 미터? 천. <웃음> 네, 광덕산 정상 높이는 699미터입니다. 아그 우리 천안하면 떠오르는 거뭐 있지? 호두 가자 호두 과자. 광덕산에 고려 시대에 어떤 사람이 어 중국에서 올때 호두 나무를 가져와 가지고 호두 나무랑 호두 열매를 여기다가 심었대, 광덕산에다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호두나무가 심겨진 곳이 광덕산이고 광덕에서 나는 호두가 껍질이 얇고 알이 꽉 차가지고 진짜 명품이라서 어 그래서 천안이 호두가 유명한 거래. 오. 천안 호두가 잡았겠죠? 호두하면 광덕산.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호주랑은 상관없지만 어쨌든 <웃음> 광덕산에 왔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웃음> 와 천안에 눈이 많이 왔나봐요. 눈 진짜 많이 쌓였다. 와 여기 길 되게 예쁘다. 아주 편안하게 금방 1km를 왔습니다. 어, 여기 그 이거 왠지 벚꽃 나물 것 같아. 벚꽃 나무. 벚꽃나무. <웃음> 마음이 편안해지는 숲길도 지납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 쪼님이 오셨습니다. 헬로. 헬로. 나이스 큐윗치 Please enjoy yourself. 뭐라고요 <웃음> <웃음> 오늘 더유산 갔으면 장난 아니었겠다. 어, 그니까. 어, 진짜 멋있었겠다. 그치? 장난 아니었겠어. 장궁봉으로 가는 초입은 경사도는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쌓여서 올라가는데 에너지가 좀더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오늘도 실컷 뽀드득 소리 들으면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탁 트인 조망이 펼쳐지고 있어서 화냉길이 답답하지 않고 좋습니다. 오늘 영하 12도, 14도 이런다고 해서 어, 걱정하면서 나왔는데 어, 눈에 햇빛이 반사돼서 오히려 이빛 때문에 따뜻해서 전혀 춥지 않습니다. 지금 옷을 계속 한겹한겹 한겹 벗고 있고 장갑도 끼지 않고 있어요 장군바위가 1.25km 남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되고 어, 좀 가능하면 집 밖에 안 나가려고 하다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국립공원으로 가면 산행객분들좀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천안 광덕산에 왔는데 네. 여기를 선택하길 잘한 것 같고 어, 그리고 겨울이지만, 이제 봄이 더 여름이 돼서, 어, 파란 나뭇잎들이 많이 우거지면, 여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제 슬슬, 경사가 조금씩, 짤리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어, 막, 눈송이가목화송 같지 않아? 네, 완전 생크림 올려놓은 것 같아요. 오, 어, 진짜 생크림 같아. <웃음> <웃음> 박지샘까지 왔습니다. 여름에는 여기 물 되게 시원하대. 지금 아니, 얼어서 안 나오나 봐. 진짜 좋은 것 같아. 네. 안 답답하지. 완전 시원함 눈, 눈 때문에 하얘서 더 넓어 보이나봐 그런가? 응. 장군바위에 어? 도착했습니다 어? 어? 머린가봐 머리 어. 어깨 장군바위에 대한 전설은 허약한 젊은이가 깊은 산속을 헤매다가 허기와 갈증으로 사경에 이르렀는데 큰바위 밑에 물 뚝뚝 떨어져서 먹었더니 물을 먹고 얼마 되지 않아 몸이 마치 장군처럼 우람하게 변하였다 하여서 장군바위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정상까지 한능선을 타고 갑니다 시원한 바깥 공기 마시면서 흰눈 밟으면서 오랜만에 산행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트 모양을 찝어서 이렇게 달아 놨습니다 너무 귀엽다 이거 뭐 장난 아니다 <웃음> <웃음> 현이치는 약수터 갈림길입니다. 장군바위에서 900m 정도 왔고요 중간에 잠깐 계단을 오르는 거 빼고는 계속 내리막길을 왔다가 여기부터 정상까지는 오르막을 걷게 됩니다. 와 <웃음> 드디어! 강덕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아, 아, 진짜 멋집니다 아, 앉아! 꺼내줘 몰래 어, 케이 잘했어 너 강아지 안 무서워나 보구나 아유 잘 먹는다 저희는 이제 하산에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광덕 쉼터 방향으로 내려가는데 전면에 이렇게 조망이 터져 있어서 아주 시원하게 감상하시면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사도가 굉장히 세서 이쪽으로 올라왔으면 되게 힘들었을 뻔했어요. 저희처럼 장군바위로 올라오시고 내려갈 때 광덕 쉼터 쪽으로 내려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광덕산에 오실 소감이 어떻습니까? 판타스틱! <웃음> 아, 영어 <너무> 잘한다! 베리 굿, 베리 굿! 베리 굿은 무슨 맛이야? <웃음> 하산하는 길도 이렇게 탁 트여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쪽은 계단이 좀 많네요. 저는 하산 완료했습과 아산에 있는 광덕산에 오늘 산행을 정말 좋았는데요. 전체 거리는 7km가 조금 넘었고 난이도는 음 하에서 한중 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는 산이 어, 산행을 많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난이도.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 등산로 자체가 널찍널찍하고 탁 트여 있어서 정상 올라가는 길까지 답답하지 않게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에서 보이는 뷰가 설산들이 쫙 펼쳐져 있는 산세가 진짜 너무 멋져요. 덕산 예상했던 것보다 정말 더 좋았습니다. 그럼 저는 서울로 조심히 올라갈게요. 안녕.